세 장으로 팽이를 만들어 볼 건데요. 여러 장을 접어서 팽이 시합을 해봐도 좋아요. 한번 접어볼게요. 헬모 잡기를 해줘요. 나왔지요. 그 다음은 반대로 세무접기를 해주세요. 다음은 간격을 보이게 세모를 접어줘요. 선을 맞춰서 접어주세요한번더 가운데에 맞춰서 세모 접기를 해줘요. 그 다음은 여기에서 중요한데 여기를 아예 다 접으면 안 돼요. 반대쪽도 조금씩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어주고 반대쪽 위에도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어주면 돌린데가 안성되었어요 다음 요거를 끼는 걸 접어볼게요. 일단은 네모 접기를 해주세요. 반대로도 세모 접기를 해주세요. 그다음은 가운데에 맞춰서 간격도안 보이게 접어주세요. 뒤집어서 가운데에 맞춰서 접어주세요. 뒤집어 주세요. 가운데 또 맞춰서 뒤집어 주세요. 다음은 가운데를 바깥쪽으로 접어 주세요. 모두 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접어 주세요. 다음은 얘를 여기 안에다 껴주세요. 문 무늬를 접어 볼게요. 세모 접기를 해 주세요. 반대로도 세모 접기를 해 주세요. 펴 주세요. 네모 접기를 해 주세요. 반대로 내부 접기를 해주세요. 펴주세요. 가운데 선에 맞춰서 모두 다 냉장고 접기를 해주세요. 반대로 냉장고 접기를 해주세요. 자 여기 부분에서 어려울 수 있는데 다시 냉장고 접기를 접어주세요. 그 다음은 자 여기 여기 부분을 이 선에 맞춰서 접어주세요. 양쪽 다 아래쪽도 다 접어주세요. 여기에서 잠깐 여기를 접어주는데 왜 여기 선이 잘 안보이면 이렇게 접었다가 다시 펴주면 선이 보이게 됩니다 잘. 그리고 여기에서 또 잘못하면 안 되는 점이 있어요 여기를 이렇게 접어주면 안됩니다 반대로 이렇게 접어줘야 모두 다다 다 접어주세요. 그 다음은 다 펴주세요, 여기. 그 다음, 여기에서 잠깐. 자, 일. 여기를 이렇게 선에 맞춰서 얘를 올려 접어줘요. 그러면서,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모두 다다 접어주세요. 모두 다다 접어주세요. 모두 다는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다음은 여기를 여기를 이렇게 접어요 이렇게 접어주면 돼요. 다 접어주세요. 다 접었을 때는 여기를 합체해줘요 여기를,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을 여기 안에다가 쏙쏙 넣어준대요. 그러면 팽이처럼 돌아요, 이게. 그지만 이게 제대로 조립이 안 되면 잘은 안 돕니다. 다 접었으면 여러 개를 접어서 팽이 시합해도 좋아요. 돌리는 방법은 간단해요. 친구들 안녕. 다음엔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지금 인사 안해요?